첫 번째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팀, 첫 번째 경기 팀 코리아 대팀 팀팀 K1. 팀, 코리아 팀, 팀 코리아에는 현재 네, 팀장 네 지금 뭐, 네, 가있는브리엘 네. 네, 네. 네. 가브리엘 최은수 유준형 최은성, 선수가 나와 있고요. 있고요. 팀 K1에는 일번 마크, 마크 알라제 선수, 박성규 12번의 한승우 12번에 선수, 번 선수, 9번의이준 선수, 그리고 6번의 김범수 선수가 있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1번. 11번. 팀 K1의 한 수무. 팀 K1의 한 수무. 마크 하잘레. 번 마크 잘레 알락제. 알락제. 제. 발음을, 제. 잘, 제. 잘, 제. 하지 발음을 잘, 잘 하지 못한 양해 원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보여줬는데 수비에 막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5번 팀코리아의 5번 선수가 2점을 만들어냅니다 1번 마크 선수 크로스오버 이후 11번 선수에게 빼주는데요 격자 발열 내신이 걸렸습니다. 3번 유준영 선수가 시작하겠습니다. 팀코리아의 3번 유준영 선수입니다. 어, 크로스오버 이후 점퍼 성공시킵니다. 1번 마크 알라제 선수가 완전히 송어머크로스오버였죠 멋진 점퍼 성공시켰습니다. 12번 함지무. 다시 1번 마크 선수에게 2점 성공시킵니다. 와이드 오픈이었죠. 저런 경우는 수비에서 좀더 힘을 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3번 유진영 선수가 바로 응수하는 이 점을 성공시킵니다 12번 실패 2번 주차 반 11번입니다 패스로 연결했고요. 볼밑 득점은 실패합니다 음, 파울이 불린것 같은데요. 1번 마크 알렉스 선수 파울을 얻어냈는데 자유투는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림 안쪽을 막고 공이 튕겨나오고요 다시 1번에게 전달하고 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 불린 것 같습니다 네, 팀코리아의 5번 선수 23번 최윤석 선수 피지컬이 대단하죠 미스매치 이용하지는 못합니다 득점에는 실패합니다 바로 이전브 런지는 12번, 탄승우 선수 8번 가브리엘, 드리블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연습 때 드리블 치는 건아데 드리블 굉장히 현란한 선수고요 자, 에투를 얻어낸 23번 최은석 선수 성공시킵니다 슈콤이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성공을 잘 시키는, 시키는 것 같습니다 블로터 득점 5번 성공시켰습니다 5번 선수는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2번 한승우 2점 실패합니다 8번 가브리엘이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패스 미 팀K1 어, 마크알락제 선수 11번의 점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슈퍼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아, 수비 성공시키는 팀코리아 다시 공격권은 팀K1에게 있습니다 안락제 바로 던지는데요 성공시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선수죠 뭐 신장이 그렇게 우월하진 않습니다만 슛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몸싸움 이후 플로터 득점 실패합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팀 코리아 어, 최은석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를 상당히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공격 리바운드가 또이 3대3 리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비스리 불렸는데요 주고 2점 성공. 1점 성공시킵니다. 네, 골밑 싸움 치열합니다. 23번 최은석 선수가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냈고요. 5번 2점포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내는 최은석. 네. 다시 공격권은 팀 K1에게 있고요. 1번 마크 알락세 선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마크 선수에게 오픈 장치가 많이 나고 있는데 팀코리아의 수비가 좀더 타이트해져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률이 지금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순간 5번 팀코리아의 5번이 플로터 득점 성공식입니다 다시 1번 마크. 2번 이호준 선수가 평소엔 슛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 아직 슛감이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8번 가브리엘 어, 멋진 어시스트로 연결될 뻔했지만 실패하고요 3번 버저에 맞는 2점을 성공시킵니다 유준영 12번 한승우 11번 아직 득점이 없는 11번인데요 네, 2점, 아, 1점 점퍼 점퍼 성공시킵니다 3번 유준형 다시 한번 2점 들어갑니다 아, 슛감 굉장히 좋아요 유준형 선수 연속으로 2점 던, 던진 2점이 다 들어갑니다 1번 마크알락제 선수 바로 2점으로 응수하죠 저 선수 슛감 좋습니다 오늘 수비 타이트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번 다시 한번 리번도드잡아입니다막 다시 한번 2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만족을 막고 튕겨나는 오공 11번 23번 최윤석 선수에 대 수비가 타이트한데요. 현재 스코어는 팀코리아 14, 팀K1 10점으로 팀코리아가 4점 앞서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데요. 가브리엘 선수 빠른 돌파 이후 올려놓는데요. 들어가진 않습니다. 았 1번 알렛. 12번. 아어 12번 한승우 선수도 슈폼미 특이하긴 하지만, 실감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어, 스틸에는 마크 알렉스 바로 이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여전히 팀 K1 2점 점퍼와 성공시킵니다. 12번 한승우. 다시 가브리엘인데요. 스텝백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아, 드리블은 좋지만 신장이 꽤좀 어, 작은 편이기 때문에 드리블로 천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크 알라트 선수 오늘 2점을 몇 개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수비가 좀타이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팀코리아 다시 한번 1번 길었습니다 가브리엘 팀코리아 5번 아, 몸싸움으로 밀고 들어가서 골밑 득점 성공시킵니다 11번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 보였어요. 다시 12번 페이크 좋은, 좋은 패스로 연결될 뻔 하지만 23번 최윤석 선수가 파울로 떠나냈습니다. 아, 파울이 아닌가요? 네, 터치아웃 선언됐습니다. 팀코리아의 공격권. 아, 몸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12번 한승우 선수. 수비 좋았죠. 압박좋습니다양팀 아, 모두 지금 수비가 조금씩은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팀 코리아에서는 23번 최은석 선수 팀 K1에서는 11번 선수가 수비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8번 가브리엘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3번 유준영, 다시 가브리엘 밖으로 빼줬습니다. 23번 최은석, 점퍼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3번 유준영 잼스텝 이후 돌파 성공시킵니다. 골밑 득점 성공. 1번 마크 알락제 선수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매치업은 23번 최연석인데요 스피드를 살려야겠죠. 패스로 연결합니다. 11번 2점, 아, 1점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가브리엘 바로 안으로 연결해줬어요. 좋은 패스였죠. 몸싸움 괜찮습니다. 23번 최연석 선수. 마크 알락제. 오 딥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벌써 6개째 이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동점을 만듭니다 마크 아 대단합니다 마크 알락제 선수 17대 17로 동점상황 만드는 마크 알락제 선수입니다 네 일본 마크 알락제 선수의 버저비터로 어, 연장전으로 어, 게임이 진행되겠습니다 공격권은팀 K1 아, 수비가 타이트해졌어요. 마스카라즈의 수비 막힙니다. 3분 유진영 선수 타이탄 수비 좋습니다. 아내 네,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아내 네, 무릎을 부딪혔는데요. 네, 그래도 손을 내미는 멋진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 3대3 리그에서는 연장에 갈 경우에, 시간 상관없이 먼저 2 점을 넣는 선수, 먼저 아, 넣는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한골한 한 골이 매우 소중한 상황이죠. 실책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 네 말씀 드리는 순간 실책이 나왔습니다. 공격 시간을 다 쓰면서 공격권은 팀 코리아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팀 코리아 5번, 수비 타이탄 11번입니다. 안에 아, 네, 잘 따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벗겨낼지 어우 쉽게 벗겨냅니다 아네 득점으로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3번 유준영 2점 득점에는 실패하고요 다시 유준영 짧았습니다 사실 2점만 넣으면 이기는 게임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이 상당히 조급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공격권은 팀 K1 아 안쪽으로 찔러주 패스 연결됐습니다 11번 궁 놓치면 안 되죠 득점 성공시킵니다 다시 공격권 팀 코리아. 아, 네. 공격에는 실패하면서 조금은 무리수였다고 할수 있겠죠. 옆에 오픈 찬스가 있었던 팀 동료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점한 한 점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양팀 선수 매우 조급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3번 유준영 선수 마크 상대로 2점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리바운드 잡아오는 5번입니다. 득점에는 실패하고요. 유준영 와이드 오픈 2점 성공시켰습니다. 위닝 샷을 유준영, 3번 유준영이 터뜨리면서 팀 코리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